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자,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죠. 초대교회보다 2000년 더 가까이 와있죠. 근데 저희가 정말 여러 징표들을 보면, 아 정말 그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와,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7절을 여러분, 7절을 저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염려를 다 죽게 맡기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이 고난은 여러분 잠시, 잠시 잠깐입니다. 시잠 절대로 고난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고 어, 오히려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너희의 모든 걱정을 그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인데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다시 한번.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여기에 대한 우리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아픈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병낫기를 기도하세요.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세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걱정의 심이 아니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걱정의 심은 절대 천국의 시민이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의 심이 몰려오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를 우리 돌봐주십니다. 여기 헬라우를좀 보면 너의 모든 걱정을 한번 볼까요? 어, 격변화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어, 파산. 파산. 파산 파산 파산 파산 텐 메린 메린 난시텐 메린 난텐 메린 난 파산 텐, 메림난. 파산 텐 메림난 휘몬, 휘몬. 여기까지 한번 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산 텐 메림난 휘몬 다시 한번 파산 텐 메림난 휘몬 그 다음에 너희 모든 걱정, 근심을 맡겨버리라는 거죠. 자, 이 예는 읽어보면 시작! 에피립산테스 시작! 에피립산테스 에피 에피립산테스 에피 에피, 에피 누구에게 그에게 f 앱이라고 해도 돼. 앱 아우톤. 앱 아우톤. f 아우톤. 같이 읽어 볼까요? 앱 시작. f 리산테스. 앱 아우톤. 좋습니다. 시작. f 리산테스. 앱 아우톤. 처음부터 읽어 볼까요? 시작. 파산텐 내림난 휘몬 에필, 입산, 테스, 앱, 아우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봐주실 겁니다. 아멘. 네, 헬라어 실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이, 어 실력이 좀 이렇게 인프루브 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저희의 성경 개관도 이제 마지막 을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사는 헬라어로 보면 뭐죠? 페트로 알파. 시작. 페트로 알파. 알파. 오미크론하고 입시론이 같이 오면 우 발음이 돼요. 다시 한번 페트로 알파. 페트로 알파. 자, 베드로 후서는 페트로 베타. 페트로 베타. 페트로 베타. 페트로 베타. 베타. 자, 기록자는 이제 아, 우리 아, 시몬 베드로 고요 실로아라고 대신하여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 북쪽이 흩어진 소수의 유의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죠 소아시아 북쪽이라고 하면 이쪽이죠 예자 여기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쓴 거죠. 그때 이제 굉장히 박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한 이때쯤 쓰였죠. 베드로 전서가 로마에서 쓰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좀 보면 자 로마의 상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 기독교적인 기독교 정서가 확산 아직까지 기독교를 기독교 로마 내 불법 정교로 인식 유대인들의 형성에 의하여 주도되고 시작되었다 유대의 상황을 볼까요? 시작 내로의 반대 정책 및 지방 행정관들의 <웃음> 실정으로 유대 지역 내반 <웃음> 로마 정서가 확산, 확산.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이 시작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기독교인들이 네. 나타나다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의 네. 기독교 박해가 세월호에 있는 기독교 상황을 바까요 시작 유치기간 야보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 권위 및 기능의 성실 박해는 심해지고 있지만 복음은 더확장됩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하으로 파산과 충격과 친구의 침들 그리고 주인과 정부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음 이러한 배경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성도들을 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고난이 이제 서서히 몰려오고 있어요. 믿는 백성들한테. 자 여러 종교통합주의도 투고 있고 여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조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여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때 우리 거듭난 자들은 뭐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 q u i 준비시켜야 돼요 베드로 전서가 지금 어, 그럴 목적으로 지금 쓰여져, 쓰여졌던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어떤 상황을 볼까요? 로마의 상황 어땠을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44년 로마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네로의 실전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로마의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로마 생관의 반네로 정서가 일어나게 된다. 각지에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로마 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 반란이 1000년에 일어난다. 유대의 성향을 볼까요. 시작! 네로의 반내로 정책이 지방경 평화들의 실전으로 유대의 정책에 반을 반내로 정서가 성격한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의 등입을 위뢰한 활동들을 시작되며 유대계로 돌아가는 기독교의 일을 향하고 66년에 의해서 부작용한 공기 발 기독교 성함법볼 시작! 62년 마우리체 포도에 의지한 소속되었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공부하게 깨어진 교사들의 거짓된 지식이 마련하기를 만게되었다 내로의 박해는 6신년부터 시작되어 구간절 사전이6 8년까지 이어진다 60년, 60년 이후에 거짓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 되었다 자먼저 베드로 후사는 예수님의 재림 제림. 예수님의 재림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랑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걸 기다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유혹도 다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베드로 전우서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 같아요. 마지막 때에 가까워요. 가까이 왔어요. 성도는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목적> 자 기록 목적을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전서에서 기록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아시아 지옥시아 정의진 기록교 박회와 관련하여 흥시가 기록. 기록 성도들은 사회진도 안의 관계 속에서 박회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연이 흔들림 없이 정부의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 믿음으로 당하는 고만은는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비통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범경합니다. 교회 내부의 판단은 즉, 대교, 호아랫 선조들의 가르침보다 어렵다. 도덕적 방송을 혼란에 야시키 거짓 교사들의 욕망과 경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음, 기독교인들의 신앙 관리를 위한 기독교 교리의 유점을다룸주님의 제일 강조, 하고대 없이 거룩한 성과의 성공전의 성경 자, 여러분 거룩과 성숙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자, 보면 전체를 보면 고린도 어 예, 베드로 전서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만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2장부터 3장은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지금 나와있죠.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게. 영어로 patience, perseverance 이런 말들이 바로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참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서에 와서는 자, 보면 1장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과 믿음의 근거들을 다루고 있죠. 자, 2장에 보면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과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주의 나를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인정한다 하지만 너무나 이 세상이 좋사오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죠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킹제임스 버전의 한글판을 보고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1장 1절로 12절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않고 더럽지 나의 너희는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6절 읽으시죠. 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버린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과 가장 영광,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주소서 살펴보는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사용들은 그 자신들을 위한 것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야 그들에게 제시 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늘로 보내신, 너희에게 보내신 성경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제 전해줬으면 자신것을 상품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아 아멘. 여러분 읽을 때 이를 경호리 여기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진행하는 성경 통독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1장 1절로 12절에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산소망 유업이 있죠. 그리고 보호와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 믿음과 재림과 구원이 있죠. 자,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리스도인의 보호받는 은혜에서 계시 성령, 복음 천사 이런 지금 어떤 공부 방법이냐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산, 소망, 유업, 보호, 기쁨, 믿음, 재림, 구원, 개시, 성령, 복음, 천사. 이 단어가 여러분의 키워드가 될수 있거든요. 키워드가 되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 잘 기억이 됩니다. 잊어먹지를 잘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꼭 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기억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1장 13절로 2장 3, 3절은, 자, 우리에게 지금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거룩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실 거고요. 18절로 21절을 보면 온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양그리스 피로된, 피로된, 피로된 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됐죠. 그렇죠? 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필요 됐기 때문에, 20절, 21절을 보면,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의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자. 자, 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이제 우리가 원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건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된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22장, 22절로 25절이 나온대요. 한 절씩 보어가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를정결케하여 가식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섬을 아니오, 석지 아니하여 석지 아니하여 시에서 낳은 것이 아니오 석지아니아의 시에서 난은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자도 네 말씀, 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나와요. 거듭남, 말씀, 씨라는 게 나온대요.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꿈을 해석하든, 예언을 해석하든, 모듬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3절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뭐, 아기와 뭐, 모든 뭐, 속임수, 위성과 시기와 뭐,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저를 상호하며, 야래하며, 그렇게 하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시며, 폭포하며, 아, 참으로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태도심을 걸려나그 고매운 선풍에 있으면 게나 예, 지금 2장 1절, 3절은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간난하기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순수해지셔서 우리가 정말 간난하기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뭐죠? 세상의 모든 악의와 속임수와 이선식이 비방하는 말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행실이 남아계시면 안 돼요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들이 재미있어는 것에 남아계시면 안 돼요 이제 변하셔야 돼요 이제, 갓난하기였다면, 이제, 성숙해, 해, 지셔야 되는 거죠. 아직도, 그 말하는 걸 보면, 행동을 보면, 세상에 때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이제 변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모든 세상의 악한 습관들을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그걸로, 안 되시면 성령을 받으, 성령의 이마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루의 말씀을 어느정도나 보세요. 10분 보십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제가 이 요구만 좀 드릴게요. 잠자는 시간 6시간 빼면 18시간이죠. 거기에 이제 10일 10, 11조 생각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말씀과 기도로 찬송을 하세요. 자,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바로 타락이 와요. 자, 우리는 누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우리 왕국에 하나님 왕국의 백성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말하는 게 있어요. 키워드를 좀 보시라는 게 중요한 말. 읽어볼까요? 산돌, 시작. 산돌,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 제사, 제사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택하신 종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유인 예, 백성 자 우리는 이제 그 지금 평신도하고 목회자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 평신도들도 목회자처럼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목회자한테 맡겨놓고 본인만 본인은 이제 주일 하루 뭐한 길어봐야 두 시간 예배 드린 거 끝내시면 안 돼요.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도 목회자들이에요. 일터에 있는 목회자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제사장들이 되셔야 돼요. 자, 제사장들이 되셔야 되고, 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선언하는지 2장 9절로 1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 같은 제사자의 거룩한 민족이여 백석이니 이제 너희를 얻으에서 표현해요. 저희는 오늘은 이야기할 수있더그 벌써 벌써 포하는 것이고 저희는 신나간 때는 백성의 연결에서 이제는 백성이 이며 전해난 자비를 얻지 못해 이제는 죄를 얻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제 그의 백성이 됐죠. 그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 택하신 적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민족이 되며, 내가 이스라엘 전선에게 구할 말이니라 하시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인 백성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여러분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목회자 평신도 구분한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그래서 부담되게 목사님들한테 모든 걸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도 목회자처럼 사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만 따,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곁길 안 가도록 짓는 계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신성한 업무를, 사역을 목회자들한테 다 전가시켜놓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11조물, 11조만 내면 된다. n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사세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이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요, 제발 목회자들한테 다토스하지 말고 사역을 하십시오. 아멘. 자, 자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나온대요. 2장 11절로부터 3장 7절 한번 펴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키워드로 말씀하고 있죠. 키워드 적어놓은 걸잘 보시고요.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죠. 제어해야 돼요. 자, 그 아주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더러운 육체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정치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지도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주인에게는 순종하라. 참그 현대를 살아는 사람들한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어떤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 CEO한테 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CEO가 그리스인이라면 그 직원들을 또잘 보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순정하라고 하는데 평소에 여러분이 잘안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절씩 3장 10, 2장 11절로 3장, 3장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권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장격들을 멀리하라. 가서너희를직하게하들이너희로행하이다 너희가 선을 보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 주를 위하여 모든 인간의 모든 법령에 순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미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므로 그 자유가 악을 가리고 오시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동사랑 모든 두려으로 너희 지인들에게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놓으시니 나오시아 너우시아.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화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이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리하를게는이라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봅니라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석지 아니하는 것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던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노아 연약한 지식에 따라 하고을귀지하을라다너희지 너희는 두 받지 않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자,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행하라고 하죠. 3장에 보면 아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죠. 이걸 갚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셔서. 자.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자, 저분도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고난에 동참하는 제가 자가 되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을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고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시,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18절로 22절을 여러분 좀 표시겠습니다. 18절로 2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와야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에를 예비한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몇명 뿐이 곧 여덟 흔들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양이니 곧 침내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선함의 응답이라. 그 하늘에 오르셔서 하느님 우편에 계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의 순종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응. 나원이라는 데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거기에 있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다 가지고 사단의그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하늘 보좌로 하나님의 해분으로 옮기셨던 거죠. 자, 자, 이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포함한 다윗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렸던 거죠. 또,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제림을 또 기다리고 있죠? 아멘. 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했다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6절에 보면, 자, 자, 보세요. 4장 1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이 휩쓸리지 않을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자들에게 심판하시게 될, 것,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연으로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음.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 과거의 삶과 좀 단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음란, 정욕, 술취한 방탕 모든 것들과 단절하시고요.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고난의 때예요. 정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거기에 물러서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완전히 고난 시리즈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해서 4장 7절로 19절이 나온대요. 자, 4장 7절로 19절을 저와 한절씩,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나한테는 사는 것보다는 을하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이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과 출련에 원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의 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하미, 하미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금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니라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이니 줄을 좀 쳐놓으세요 만일 그 심판이 우리,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정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번을 받는다면 견고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운을 지키시도록 맡길지 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현재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니까요. 우리는 근실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끝이에요, 끝. 이제 시간 낭비하시면 안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고난된 기쁨으로 여기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때보다 더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때 왜 이런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을까요? 아마 너무도 이 세상이 살기 좋아졌나 봐요.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1절로 4절은 이제, 장로들을 위한 권면이 나오고, 5절로 9절은, 자, 젊은 자들을 위한 권면이 나오고, 이제 결론이 10절로 14절을 나오는데요. 보면, 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약물의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때 예수님이 제이말할때 우리가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한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8절을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고 지는 사자같이 부르다니고 삼기자를 찬다니라. 구절도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음에 묶여서서 그를 대접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의 경험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있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요 음. 마귀의 계계를파쇄해버리는데 있거든요. 그들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 위함불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보려고 정말 야단법석을 떨고 있죠.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쇄해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들의 계획을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정말 그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베드로 전서에서 봤죠. 고난을 우리를 연단시켜 정근가가 저리를 나오게 할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재림 이야기가 많이 많이 나오죠. 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한번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그래, 조금만 읽어볼 시작. 신기한 능력, 생명, 경건, 영광, 더 약속, 정욕,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관을, 경관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영원한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1장 4절로, 4절로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약속을 통해서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형제우회를 형제우회 사랑을 도하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름이나 열매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우리, 자, 우리, 자, 믿음의 근거를 한 봅시다. 16절로 2장, 1장 16절로 19절을 좀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기 21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미는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교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들된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오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등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예언과 해석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구와 함께 거룩한 사람, 어디죠? 18절에, 그, 그러니까 하나, 예, 예 거룩한 산람의 변화선 사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일할 음성이 그에게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기, 매우 기뻐하느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선상에서 들었죠. 자, 어디나 그,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에 의해서 조종는 사람들이죠. 자, 자,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이제, 그, 네피림 아, 아빠들 있죠. 타락한 천사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타타루스에 있죠, 타타루스. 예, 타타루스에 있습니다. 여기 사장에 나오는 그지은타타루스예요 지옥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타타루스에 좀 갇혀있죠. 마지막 때 아마 풀려나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것 같은데요. 자.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짓선지, 거짓선생들이냐. 자, 올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발람의 길이 나와있죠. 발람의 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사실, 발람이 뭘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본 거죠, 대가. 요즘에 말하는 뭐죠, 돈이죠, 돈. 거룩해 보이지만 항상 돈이 목적이면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맞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건이단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거짓, 거짓 선생들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고들이 4절로부터 19절까지 이제 나와있는데요. 자.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어, 자, 어떻게 경고를 하는데,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은, 2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어,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나구리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를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역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지혜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에 탐닉하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 듣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정말 지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발람의 발람은 하나님이 사실 나귀를 통해서 막, 가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그래도 갔죠. 왜? 뭔가 자기의 목적이 있, 있었겠죠. 돈이랄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예심이 전하라는 그대로 전하셔야 되고 원체 이 말씀의 역사를 보면 번역의 역사를 보면 마귀들이 너무나 장난을 많이 쳐서 여러분 원어를 공부하셔서 원어를 또 성도들에게 원어 성경의 의미를 또 가르쳐야 돼요. 원어도 애들이 장난을 쳤죠. 특별히 목사님들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목회사라고 했죠. 아까 구분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일터에다 가요. 세상의 그 어떤 성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겨낼 수 없어요.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2장 20절을 펴세요. 2장 20절로 22절을 여러분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나쁘 의 얘기를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우선은 거룩한 교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거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을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속에 <목소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교하기 쉬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음란한 행위라고 해도 배교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이 그립죠. 회개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멋진 비유를 하죠. 개나 돼지 비유를 하면서 개돼지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배교자들에 대한 엄청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금 배교의 때가 지금 배교의 때예요. 예수님 믿기 너무 쉬운 때가 됐죠. 그래서 그 귀한 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 믿는 다면에 너무나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요황불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 수심을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생의 삶의 약, 약속도 있습니다. 물론 지옥도 영혼이 사는 거죠. 좀 고통스럽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이제 왔죠. 여러분, 이미 왔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냥 심판은 오는 거죠. 멸망의 날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 전에 시간 전에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높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분이 재림지로 오신다니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의 날일 것이오, 안 믿는 자들, 자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3장 1절로 18절을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려 함이니 리하여 선지자들이 말씀들과 그곧 우리 구의사들위 계신 을게 하려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날들 저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그들의 정욕들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 그는 약속이, 약속이, 약속이, 약속이 어디 있는지 주상들이 그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저의 시대그그다리는스탠단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의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땅락에서멸망하였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네,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그곳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불에 오하버리고, 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그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사랑하는 있으니, 그는 그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보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우리, 우리, 우리 주, 곧 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들 안주시시기사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고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 안, 하, 안 하실래요? 자 주의 날이 아마 도저까지 올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고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모든 악한 행실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계속 즐기라고 하겠죠.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우소 말씀을 봤는데 딱 두가지가 기억에 남죠. 뭐죠 첫번째? 고난. 따라보죠. 고난. 고난. 고난 두 번째? 재림. 재림. 재림. 고난과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두 이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